안녕하세요 하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마스크 시국에 딱 맞는 제품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준비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코로나 시국이 1년 넘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1년 넘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외부 자극에 쉽게 피부가 예민해지고 또 건조해져서 화장품 고르는 기준도 좀 까다로워지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요즘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코시국 꿀템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같이 준비를 해보도록 할 건데 먼저 5가지 피부 진정 효과 인체 적용 테스트를 완료해서 예민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시카 앰플부터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고 오랜 시간 깔끔하게 지속돼서 진짜 요즘 최애템이 돼버린 이 비건 파운데이션 또 마스크를 쓰면 은 이제 눈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마스크 프리존이 눈이다 보니까 눈화장에 좀더 신경 쓰게 되는 요즘인데 눈매를 또릿또릿하게 완성시켜줄 수 있는 비건 마스카라까지 들고 왔습니다 저샘 더마플랜 시카 수딩 베리어 앰플이에요. 이제 요새 날씨가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낮에는 진짜 거의 여름 같은 날씨고 또 밤에는 추워서 또 겉옷을 챙겨 다녀야 되는 그런 날씨잖아요. 그리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은 미세먼지 때문인지 마스크 끼고 나면은 여기 닿는 부분 있잖아요. 마스크랑 닿는 피부 부분이 너무 따갑고 간지러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좀 피부가 예민한 날 진정시키려고 화장품 개수를 늘려가지고 막 여러 개를 올리거나 덧바르다 보면은 오히려 피부한테 더 무거워가지고 더 뒤집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안 좋은 날요거 더마플랜 시카 수딩 베리어 앰플을 발라서 집중 케어를 해주거든요. 이 제품이 민간 피부 끝판왕으로 불리는 더마플랜 라인에서 새로 나온 신상 앰플이거든요. 전에 있었던 수딩 베리어 앰플에서 병풀 추출물을 520배나 강화를 해서 진정 효과를 더 높여서 나왔다고 합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도 더샘의 더마플랜 라인을 사용하면서 되게 좋다고 추천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받아서 사용을 해보고 생각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만족한 제품이에요.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병풀 추출물이 무려 78%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병풀의 네가지 핵심 성분, 그리고 더마맥스 포뮬라가 민감해진 피부를 건강하게 케어해주는 과민감 피부 집중 케어 앰플입니다. 제가 요새 마스크 때문에 피부랑 마스크 닿는 부분이 너무 따갑고 간지러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 제품 사용하면서 그 간지러운 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벌써 한이정도 남았을 정도로 사용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형은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리는 워터리한 제형인데 살짝 점성이 있는 편이거든요. 이 피부에 이렇게 세번 정도 도포를 해서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 이 제품은 세안하고 나서 바로 사용을 해주거나 저처럼 토너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되는 제품이에요. 무겁지 않고 산뜻하게 발리는데 이렇게 수분감 있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요새 진짜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진짜 이 제품 받아서 사용한 지 조금 됐는데 진짜 거의 다 사용을 했을 정도로 진짜 요새 애용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출하고 왔을 때 피부가 좀 유난히 건조하고 간지러울 때이 제품을 이제 세안하고 나서 바로 한두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 은그 다음날 바로 피부가 진정이 된게 눈에 띄게 보여가지고 좋더라고요. 오늘도 양쪽 볼에만 한 번씩 더 해서 발라줄게요. 이게 일단은 무겁지 않아가지고 되게 요즘 같은 계절에 사용하기도 좋아요. 촉촉해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더샘에서 이 더마플랜 시카수딩 베리어 앰플 출시를 기념해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묶여있는 기획세트가 출시가 되었는데 더마플랜 울트라밤 크림이에요. 요새는 크림 단계에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름처럼 살짝 밤 타입 크림이거든요. 이게 수딩베리어 앰플을 사용하고 이 크림을 사용을 해주면 은 진짜 피부가 엄청 편안하게 진정이 잘 돼가지고 진짜 엄청 추천하는 제품. 크림도 진짜 좋아요. 이것도 제가 엄청 꾹꾹 눌러서 썼을 정도로 거의 다 사용을 한 상태인데 되게 피부가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파운데이션 이탈리아 브이라벨에서 비건 인증마크를 받은 더샘의 스튜디오 슬링핏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제품은 사용하면 할수록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새 화장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 제품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평소에는 이제 마스크에 묻어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피부도 되게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고 또 파우더 처리까지 엄청 꼼꼼하게 해가지고 좀 두꺼운 그런 매트한 피부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피부 표현을 했더니 오히려 이 마스크 안에서 되게 좀잘 긁히거나 뭉치고 막 그렇게 얼룩덜룩하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는 파우더 처리를 따로 안 해도 피부가 진짜 너무 예쁘게 유지가 잘 되는 거예요. 마스크에 묻어나는 것도 거의 없고 그리고 또 피부가 굉장히 얇게 밀착이 되기 때문에 피부 표현이 엄청 예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 브이라벨에서 비건 인증 마크까지 받은 파운데이션이라 해가지고 비건 파데는 처음 써봤는데 굉장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손등에 한번 짜가지고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제형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먹으면 촉촉한 제형이어가지고 딱 발랐을 때 이렇게 뭔가 수분 젤 바른 것처럼 청량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얇게 깔아서 퍼프로 펴주는데 이렇게 얇게 싹 밀착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 겹씩 깔아주고 그냥 아무 퍼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밀착을 시켜주면 은 이게 얇아서 그런지 피부에 착 밀착이 잘 되더라고요. 밀착도 잘 되고 커버력도 좋은 편이어가지고 인간에서는 컨실러 없이 얘만 사용해도 딱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전 얇게 이렇게 한두겹 정도 깔아서 딱 발라주는데 이게 피부 결이 엄청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피부결 엄청 좋아 보이지 않나요? 피부에 두껍지 않게 딱 올라가거든요 원래 피부결이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좋아 보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진짜 피부 좋아 보이죠? 이게 살짝 약간의 광이 딱 예쁘게 돌아가지고 저는 파우더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거든요. 이게 용량이 10ml예요. 10ml여가지고 다른 파운데이션들은 좀 양이 많다 보니까 구매하기가 약간 망설여지는데 얘는 가격도 12,000원이어서 엄청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용량도 작으니까 접근성이 되게 좋은 파운데이션이라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용량이 한 30ml 정도 되는데 저는 그 파운데이션을 항상 다 써본 적이 없거든요. 다못 쓰고 좀 기간 지나서 버리게 되고 그랬는데 얘는 1 0 m m 니까 뭔가 끝까지 다쓸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파우치에도 그냥 이렇게 싹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손에도 이렇게 감싸질 정도로 작아가지고 들고 다니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어셈 스튜디오 라인 파운데이션이 광채, 매트, 슬림핏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오니까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피부를 완성해주고 브로우 펜슬을 사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잡아줍니다. 눈썹을 살짝 길게 그리는 거에 빠졌어요. 좀 여기 외곽이 좁아 보일 수 있도록 눈썹은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줬어요. 더샘 플로우 립 벨벳 무스 브리즈 컬러랑 비하인드 컬러 그리고 플로우 립 글로우 틴트 스너그 컬러예요. 이게 하나는 벨벳 무스 타입이고 하나는 글로우한 틴트거든요. 네, 제가 좀 예쁜 조합을 발견을 해가지고 얘를 먼저 발라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플로우 립 벨벳 무스 브리즈 컬러. 브리즈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얘가 베이스로 하기에는 진한 컬러긴 한데 얇게 이렇게 펴주면 예쁘더라고요. 살짝 라인을 뭉개면서 이렇게 뭉개면서 발라줘요. 질감이 되게 가벼우면서도 되게 얇게 밀착이 되는 그런 타입이에요. 얘를 엄청 얇게 이렇게 한겹 깔아주고 비하인드 컬러를 포인트로 발라줄 거예요. 살짝 자주빛이 나는 그런 컬러인데 약간 플럼기가 살짝 도는 핑크색? 근데 이 컬러 진짜 예쁘죠? 와 제가 옛날에는 이런 컬러 진짜 안 썼는데 요새는 이런 컬러가 너무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고 얘를 여기 살짝 살짝 묻혀서 아까 그 컬러도 여기 이렇게 살짝 묻혀줍니다. 얘네 두 개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예쁘죠. 이걸로 블러셔를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묻히는 거 보면은 되게 가볍게 구름처럼 이렇게 발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 컬러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두개 조합. 그리고 뭔가 자연스러운 홍조 느낌 나는 그런 블러셔. 이게 아무래도 틴트다 보니까 좀 색감이 이렇게 진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아까 썼던 퍼프를 사용해서 위에 살짝 두들두들 두들 해주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부에 스며든 그런 치크처럼 연출을 할수 있어요. 아, 또 이렇게 하다보면 또 연해지거든요. 그때는 다시 묻혀서 살짝 저는 앞볼에 살짝만 더 이렇게 색감이 올라오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치크까지 바로 연출을 해줬어요. 플로우 립 글로우 틴트 스너그 컬러 이렇게 연보라색 되게 패키지도 엄청 감성감성 얘도 살짝 퍼플 느낌? 얘를 있을 가운데에 이렇게 촉촉해 보일 수 있도록 발라줍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줬어요. 섀도우는 이렇게 끝이고 더샘의 스튜디오 슬림핏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 제품도 이탈리아 브이라벨에서 비건 인증 마크를 획득한 비건 마스카라예요. 제가 비건 마스카라는 처음 사용해보는데 저 제품력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브러쉬를 보면은 브러쉬가 되게 슬림해서 얇고 촘촘한 브러쉬가 숨어있는 작은 속눈썹까지 발굴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한올한올 한올 얇게 발 면서 여러 번 발라도 뭉침이. 워터프루프라서 거의 번지지도 않고 픽스 안 바르고 마스카라만 발라도 되게 오래 유지가 잘 되는 그런 마스카라예요. 그리고 이게 브러쉬가 얇다 보니까 몇 가닥 없는 언더 속눈썹도 이렇게 숨어있는 이런 작은 속눈썹들을 잘 살려주더라고요. 어떤 제품들 사용할 때는 브러쉬가 통통해서 눈두덩이에 묻고 그랬는데 얘는 얇아가지고 눈두덩이에 묻을 일도 거의 없더라고요. 마스카라 한쪽 안 한쪽 어, 그럼 저 깔끔하게 속눈썹이 예쁘게 착 컬링이 됩니다. 반대쪽도 얼른 발라줄게요. 일단 이 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솔이 되게 얇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쓱쓱쓱 바르면은 되게 깔끔하게 컬링이 되거든요. 매력점도 찍어줄게요. 이렇게 두개 찍어줬어요.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이고 이제 머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준비를 다 했고 오늘 좀 더운 것 같아서 머리는 그냥 이렇게 하나로 묶어줬어요. 지금 이대로 나가서 오늘 밖에서 좀 활동을 하다가 이제 돌아올 때 마스크에 얼마나 묻어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너무 예쁘죠? 이거 봐요. 베이지 진짜 이쁘다 짠 국밥 먹으러 자매국밥에 왔어요 여기 처음 와봤는데 이거 엄청 맛있어 보여 이거 계단 엄청 많은데 가야돼요 저... 다리 아파 와 진짜 넓어 <웃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외출을 하고 지금 집에 돌아온 상태인데 지금 나갔다가 들어온 지 거의 8시간? 9시간 정도 지났고 지금 나갔다 와서 제가 좀 피곤해서 그런지 이렇게 다크서클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피부 상태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예요. 오늘 제가 나갔다 왔을 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진짜 많이 흘리고 진짜 걸어 다니면서도 진짜 약간 곁담날 정도로 진짜 엄청 덥고 되게 습한 날씨였거든요. 지금 앞머리 고데기도 다 풀렸는데 나가서 밥도 먹고 꽃 구경도 하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어가지고 절래도 구경을 가고 하면서 진짜 엄청 오랫동안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마스크에는 한이 정도 묻어났어요. 코 부분이랑 이렇게 마찰 있는 부분에는 조금씩 묻어남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은 묻어남이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다른 파운데이션, 다른 쿠션을 썼을 때 이렇게 옆에 이렇게 다 엄청 많이 묻어났었는데 오늘 쓴 거는 그래도 한이 정도? 이 정도면 굉장히 묻어남이 없는 편이거든요. 이 제품은 예쁘게 유지가 되고 무너지는 것도 이렇게 그냥 피부에 윤광이 도는 것처럼 딱 예쁘게 무너져가지고 요새 진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나가서 땀을 엄청 많이 흘리고 온 날인데도 마스크에 묻어나는 것도 많이 안 묻어나고 코로나 시국에 쓰기 좋은 파운데이션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코 시국에 쓰기 좋은 제품들로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또 짧게 브이로그까지 담아봤는데 버샘의더마플랜 라인을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진짜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랑 마스카라도 여러분들 꼭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